안녕하세요 쭈하 어, 지금 같은 팀의 초보 원딜러님이랑 서폿도 챌린저더라고요 챌린저 듀오 좀 떨리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역법프 시작합니다 다이애나가 어디 시작할라나 이거 미드 한번 찔러볼게요 야, 역시 챌린저 바위계 내꺼 아이고 까비까비 까비. 아 내가 비드를 가지 말고 바텀을 갈걸 그랬나 살짝 아쉽네 쳐주시나? 가비. 갑니다, 형님들. 와드 없구요. 어. 아, 벨트 갈까? 밤수 갈까? 아... 진짜 모르겠다. 뭐 가지? 이거 먹고 비드 갈게요. 당했습니다. 다시 바텀. 아군이 당했습 최대한 파밍 해주고 사이온만 지금 이상한지 안 하면 되는데 이러면은 제가 전령 주도권이 좀 힘들어져요. 일단 궁쿨 도는 대로 바로 계속 바텀에 써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그냥 전령 주고. 저. 저 다시 용 준비 할게요. 용 50초 남았으니까 아 이거 탄만 사고, 안 치면 되는데 코 탈이 파괴 되었습니다 이러면 용 줘야할 듯전 계속 바텀에 꿈 길어줄게요 쉽지 않다 게임. 안돼 초원이형 이걸? 초원이형이 이걸? 좋았다. 이득이긴 한데 아플 괜히 썼나? 어. 나이스. 나이스. 좋다. 살아치 근데 아이스아 아, 나쁘지 않았는데. 전령 할까요? 좋고요. 아야. 그치지 좋아 나이스 든든하다. 살짝 요번에 살인을 잠시만요. 요와 요와 빼돈 먹고 전령 있다는 거핑 찍어줄게요 너무 욕심쟁이 아니야? 조언? 어 나이스 나이스 좋구연 밀어붙여 붙어줄게요. 미드 푸시 한번 해주고 어딜? 어딜? 줘야겠죠? 아 어, 룰루 지렸다 주원이형 방으로 떡칠해갖고 어우 궁판단 좋았고 다이애나 아, 예, 공만 조심하면 될 듯. 아이스, 비치.